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도어즈 스테이지 타워라는 자안 아, 알려진 맵이 있더라고요 좋아요도 21, 21개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맵이 있어서 뭐 플레이해볼까 합니다 플레이 자 도어즈 타워 게임 시작 오오 오? 얘들아 어? 안녕 오 안녕 하이하이 굉장히 잘 만든 도어즈타워 한번 해볼까? 그래 그래 그래 야, 나 굉장히 이... 재밌게 했는데 그니까 얘들아 너기가 먼저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나는 네. 음. 도어즈도 무서운데 도어즈타워도 무서울 거 같아 <웃음> 그니까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이거 봐봐 이거, 이거 도어즈타워 그 호텔 입구에 있는 거 아니야 오 맞아. 보셨나요? <웃음> 치배인 나왔다 치배인. 오오 어? 오. 어디지? 어디인가? 오, 오. 리아야 어디고 할까? 네. 오른쪽. 왼쪽이야. 짝이거든. 여기는 아, 느낌이 느낌이 여기야? 왼쪽이거든어얘들아 아! <웃음> <웃음> 여기 봐봐. 이거 여기 위에 이거 스크래치 아닌? 오. 오. 진짜야 이거 오, 어떻게, 어떻게 만들었지? 그러니까. 오. 얘들아 빨리 마우스 흔들어. 아, 어, 이거 위 봐야 돼. 죽는다고. 봐주지 음. 않으면. 어 뭐야 여기 갑자기... 이게 름이 뭐야? 얘 러시, 러시. 러쉬. 아, 러시네. 얘가 불이 깜빡거리며 이렇게 응, 무하지 숨어야 되는 개잖아 어, 맞아 방방 방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어... 아이야 야, 지금 우리를 진짜. 휩쓸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오, 오... 오... 아, 그래서 바닥이 움직인 거구나 아,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보다 아! 아하하핳 우주? 음. 있어? <웃음> 리아야 빨리 와 아, 리아 오, 또 떨어졌어 오. 리아는 아무래도 니네 도어즈 타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, <웃음> 무슨 소리 나 굉장히 지금 잘하는 중야 탱탱볼 라에 스크래치 있어 오. 몇 마리야? 몇 번을 쳐다봐야 되는 거워야 <웃음> <웃음> 저만큼 있으면 우리 이미 죽었지 아 이거 캐릭터끼리 밀리는구나 응. 맞아 내가 너 죽였지 아 여기로 밀려나가고 있어 점프하고 들어가야 돼이 <웃음> 아 <웃음> 스테이지는 환경이 엄격하니 조심하세요 어. 스크래, 스크래치를 피해서 가야된대 어, 너무 많아 어. 와. 네. 잘 만들었다? 어. 됐다. 그래, 쟤 죽을 것 같은데? 안 죽었네. 우 다행이다. 어, 재밌어. 재밌어. 이렇게 도어즈라 타워를 합치니까 재밌는 걸. 도어즈에서는 100층 못 갔는데, 여기서는 가야겠다. <웃음> 그니까 26층까지 올라왔어. 얘들아, 얼마 남지 않았어. 올라가자. 별 꿈은 여기서는 내가 도울 줄 백층 오우너. <웃음> 아, 흡 <웃음> 꿈은 사라졌다. 흡 흡. 아. 음. 오우씨, 뭐야 이거? 오. 어? 흡. 오. 어? 뭐야? 뭐지? 됐다. <웃음> 조심해야돼 거기서 아! <웃음> 미아가 뒤로 떨어졌어 오 어. 어, 이거 진짜 예봐 이건 좀박오 <웃음> 어, 이거 점점 어려워진다 아나 아! 아, 계속 떨어져 으! 으! 으! 내 손을 잡았니아 어. 알았어 아이고. 밀려고 네 <웃음> <웃음> 아미호야 도대체 언제 와? 아니 아. 여기 너무 어려워 얘들아! <웃음> 나는 그럼 그냥... 괴물들한테 잡아먹히긴 하셈 안돼! 나도 백진 갈 거야! 헉? 이거 진짜 싱크다싱크맵이다 우와, 우와 쩐다! 아, 잘 만들었다! 진짜 잘 만들었다!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이게 잘안알려지 타워라는 게 너무 슬프다 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 아! 니가 어떻게 올라가? 잘 왔라 지던데 어, 야이거 어떻게 <웃음> 아 됐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바닥에 누워 바닥이 조심해야 되는 건가 봐 도망쳐야 돼 뒤에 미우라는 괴물이 쫓아오거든? 얼굴 완전 흔적붙게 생김 얼굴 나 완전 그만 듣고 토스피드로 달려가는 중 아하하하 <웃음> 진짜 시크네 니네 죽일 거야? 어 진짜 뛰어가는 걸 멈추기만 걸로. 해라 니네 죽을 거야? <웃음> 와나 여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널 밟고 할게. 잠깐 기다려봐. 됐다. 리오야. 내가 발판이 돼줄게. 그래. 발판이다 발... 해줘. 자, 여기 발판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왼쪽. 왼쪽. 매 왼쪽 아 오른쪽 어, 오른쪽, 오른쪽. <웃음> 얘들아 <웃음> 정신없어 아 알려줄게 따라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 외웠죠? 오. 야 이거 사라지는 블럭이네? 이가한 명씩 가야된다고 하하하하하 수하면안 돼! 하하하하하하하! 아우 됐다. 와 이거 진짜 엘블록에서 실수하지 않고 와 너무 힘든데. 어떻게 자지 아 됐다 왔다 오오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실수하면 안 된다 자렇고아미워다 <웃음> 저기네 열심히 올라오라고 도어즈 타워 오브 스이지는 3월에 업데이트 됩니다 오라라라라 아, 이럴만 라 지금 길이에 한가흥이 지금 잔뜩 남는데 <웃음> 이게 무슨 뭐 일이람 그러니까 나 피규어 아직 만나봐야 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100층까지 만들어질 셈인가봐. 근데 지금 3월 끝났는데? 파워 1인데 오늘? 이거 만우절이네 이거 어디 있다 <웃음> 지금 아 맞다 오늘 만우절이지 만우절 어디이트 어... 도어즈 만우절 업데이트 이거 지금 어디에 숨어있다 <웃음> <될때> 50세이지 <웃음> 없어 없어 내가 볼땐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래 50세까지 올라와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. 다음에 업데이트하면은 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그렇죠 이호야 언제, 도대체 언제 와? 또오 아,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자,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든 이뱁 잘 플레이 해봤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. 재밌어요. 이 사람한테 기부도 해드려야겠어. 10로벅스 팁도 드려야겠네. 계획자님 열심히 만드세요. 뿅뿅뿅 데는... 뿅. 뿅. 뿅. 구독 뿅 좋아요 <웃음> 안녕